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발라드 이참 발라드가 참 어려워요 이 필인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조리있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죠 지난 영상을 보시면 발라드에서 기본적으로 손과 발을 정확하게 분할된 자리에 연주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손과 발을 한번 믹스해 볼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트로놈을 똑같이 틀고요 메트로놈 50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한번 복습해 볼게요 시작! 요런 식으로 치니까 정확하게 칠수 있죠 그리고 심벌을 치고 나서 돌아오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챙 하고 카운트를 머릿속으로 안 하시니까 챙, 퍽, 쿵 이렇게 해버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챙이 애터 총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 정확하게 스네어 떨어진 타이밍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 작은 차이가 이공 연주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뭐가 조금 어 뭐가 저들어면 약간 흔들리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확히 카운트를 하셔야 되고 이번엔 손과 발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자리에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아무렇게나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한번 어떻게 들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손만 가지고 연주를 제가 하다가 발을 잡고 손 뒤에 넣어볼게요 보세요 보셨죠? 손만 가지고 할 때랑 발이 뒤에 붙어서 약간 그 사운드를 받쳐주는 느낌? 트랍! 손, 손, 발, 손, 발, 손, 손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사운드도 풍성해지면서 발라드에서 여러분들이 앨범에서 많이 듣던 소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죠. 그냥 손만 칠 때는 깔끔하긴 하지만 조금 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발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노트나 아무데나 한번 그려보세요. 막손 뒤에 발도 그려보시고 해서 많은 앨범을 들어보시면서 아 지금 들어보니까 따트락 두. 아 이런 식으로 발을 넣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진짜 빨리 들거든요. 세상에 너무 많은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음악들을 다 듣고 다 카피해만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발라드 필인을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고 그게 사실 연습이 가장 재미있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라드 필인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